여기 홍콩의 몽콕 야시장인데 잠시 후에 지금 시간이 저녁 7시 반이거든요. 잠시 후에 홍콩 몽콕 야시장 모습 한번 보여 드릴게요. 먼저 야시장 그 거리에 보여 드리기 전에 옆쪽에 있는 이쪽 신발 거리하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뭐 전자 제품하고 이런 우류 매장이 있는 그 골목 거리 같은 경우는 뭐 평상시랑 거의 뭐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옛날부터, 뭐, 관광객들도 왔지만은, 주로 현지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크게 예전하고,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얼핏 봐도, 뭐, 이렇게 폐업한 가게들도 없고, 대부분 이런 신발, 운동화, 이런 상가들이 많이 지금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요. 뭐, 간혹 가다가 이렇게 뭐, 닫은 가게들이 있지만은요, 뭐,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게 유명한 여기 카메라 샵 같은 경우도 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자, 옆에 그 운동화 거리 쪽에서 여기 옆에 있는 야시장 저 골목으로 왔어요. 지금 예, 중간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중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11시나 돼야지 하나둘씩 철수를 하는데 지금 7시 반임에도 불구하고 입구 쪽에 있는 이제 이런 어, 전포 몇 개만 문을 열었고요. 지금 중간에는 거의, 어,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부, 이제, 요런, 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철수를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제 생각인데, 뭐, 삼수이퍼 같은 그런 시장들은요, 원래부터 현지인들이 주로 오는 곳이라서, 뭐 크게 변화가 없는데, 여기 몽콕, 여기 레이디스 마켓, 야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관광객들이 주로 손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좌우측에, 잘안 보였던 식당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이쪽에 그 빈티지 의류 매장은 영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아무튼 굉장히 원래 이제 주로 순임 계층들이 이제 관광객이다 보니까는요, 이렇게 영업을 많이 안한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블로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에 지금 트럭이 지금 바로 막고 있는데, 두 번째 블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예 입구부터 문을 닫은 곳이 있고요. 지금 중간에 오니까는 뭐 이런 뭐 이민테이션이긴 한데 이런 핸드백하고 이런 의류 매장하고 뭐 이런 장난감 같은 그런 어 이런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옛날에 한참 그 성수기 때 보면은 이 시간대 같은 경우는 정말 되게 밝아가지고 굉장히 뭐 관광객들도 많고 그랬는데. 이렇게 굉장히 뭐 텅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충격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좌우측에 있는 예전에 이런 천막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던 이런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뭐 문구사들, 그리고 이런 빈티지 의류 매장들이 지금 잘 보이고 있고, 뭐, 뭐 좌우측에 이런 매장들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럭저럭저럭 뭐 장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 지금 여기 메인 스트리트, 여기 레디스마켓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예, 지금 음, 썰렁하고요. 그리고 아예 이렇게 어, 철수를 한 그런 매장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블로그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좌우측에 있는 이런 식당이라든가 이런 일반 매장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럭저럭 영업이 되고 있고요 야시장 이쪽 같은 경우는 거의 손님도 별로 없고 많이 지금 철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11시 쯤 부터 이제 철수를 해 가지고 11시 반 정도 되면은 여기 야시장 같은 경우는 다 문을 닫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 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인부디로와 가지고 이런 천막 같은 것들을 지지하고 있는 이런 쇠파이프 같은 것들을 철거하면서 이렇게 막 이런 어큰 바퀴가 달려 있는 이런 수레를 이제 끌면서 이제 물건들을 씌우면서 철수를 하는데 아무튼 지금 어뭐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는요 이렇게 예뭐 거의 제 생각에는 한 70% 정도는 이제 영업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쪽에 좌우측으로 보이는 도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가이드 일 많이 할때 이제 야, 야, 야, 야밤에 라이트 그 투어 할때 2층 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걸어오면서 이렇게 안내했던 그런 지역인데, 예, 그러면 그 때가 조금 그립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블록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입구에 뭐한개두개 개 정도 이제 매장만 열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시장 이런 야외 매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문을 그런 닫은 상태예요. 일본 저기 캐릭터 파는 그런 매장하고 그리고 뭐 우측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매장들은 또 그냥 그럭저럭 영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오랜만에 문을 연 가게가 있는데. 식사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손님은 없고 얼핏 봐도 이뭐 좌우측의 식당 같은 경우는 영업이 좀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예 완전히 이런 그 천막 같은 게 없어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길이 조금 넓어진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좀 향하고요. 네.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천막들이 없어지니까는 이런 좌우측에 이런 식당들이 문에잘띄는것 같습니다. 자 야시장 이제를 벗어났고요. 어, 나오면은 이제 좌우측에 이런 뭐 디저트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인데 뭐여기퀴피자가게도 있고 뭐 얼핏 봐도 뭐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야시장 거기 라인만 굉장히 상권이 죽어가지고 굉장히 손님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오늘 화요일 저녁 7시 한 40분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쪽만 오면은 항상 그 취두부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야시장 옆에 있는 사이영초이 스트리트인데, 이쪽 같은 경우도 몇개 매장들은 문을 닫았지만은요, 또 나머지 매장들은 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여기 몽콕에 와서 여기 몽콕의 모습을 보여 드렸고요. 이 영상 보시고 그 홍콩 이 몽콕의 분위기를 느끼시는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제